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니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따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네 백성의 허물을 이남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치하냐 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기일 것이요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스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지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종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네, 바쁩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이수 그리스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어,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양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맞는가 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상상으로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화풀이 대상입니다 화풀이 대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모양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예수님을 너무 멋있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은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을 보면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셨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멋있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웃음> 우리 딸 김지훈 전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결혼할 생각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금방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빼앗깁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사실은 잘생기셨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사정들을 다 헤아리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이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속상마음이 있는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생활고에 찌든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어, 전에도 제가 그런 간정설교를 한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그 강변도로 타고 가다가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모르지만 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분은 모든 분야의 인격을 골고루 다 갖추신 분이에요 젊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교회도 얼마나 따끈따끈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또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교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방송설교를 듣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사고가 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지? 흉악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시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려 가실 것인가? 언제 나를 불러 가실 것인가? 예. 우리는 모르죠. 태어날 때는 뭐 형제들끼리도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 엊그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울 때, 사모님 먼저 죽을 것 같아. 네. 기분 나쁠 때, 그런 소리 하면 저 이제 거의 맞아 죽죠. 그죠? 네. 사모님 기분이 한점 적고, 또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화기애애할 때, 사모님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사모님, 죽을 때, 걱정하지 마. 나 재혼 안 할게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사모님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야만 피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죽을 때뭐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진짜 무식한 시신을 다 갈고 나서 갈고 난 다음에 항아리에 담아서 돈 얼마씩 주고 저 산동네에 나는 안 놔둘 거야. 우리 집 안방에다가 선반에다가 놔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은 말을 안 했지만 그 이상은 말안 했어요. 그 선반을 이그하여 놓고 그리고 어제 속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걸 옮기자. 어디로? 아들 집으로. 또 1년 있다가 딸 집으로. 예, 말씀해서 약간 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은 졸음도 안 오고, 눈도 막 번쩍하고, 웃기도 하고, 설교하면서 은혜스로 설교하면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아서 1년 있다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다니고. 사모님, 근데 미안한데 내가 먼저 갈것 같아. 여러분, 어떤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한 첫째 질문이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육체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갈수 있을까?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있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철거하면 혼적인 기능과 함께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책 시작할 때,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영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어, 그 분이 간암 말기 환자예요. 간암 말기 환자인데,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서 불렀는데, 걸어 다니시면서 이 분이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어, 이 분을 만난 성민 병원 원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어, 성민 병원에 이제 교통 사고 나서 입원해 있는데 그때 오셔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가에 자기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는데 선교사로 하다가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너는 나의 말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 판결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지옥을 갈려가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하고 막 간절히 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청을 했냐?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6년인가 7년인가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럴 때 7년 그때 우리를 만났을 때가 7년 마지막 7년째 해당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침부터 밥 먹고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 전도. 전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전도에 막 미치듯이 했는데 이분은 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조건이 안 좋아 막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불른 상태에서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쓰러지고 또 응급실에 실려오고 또 정신 차리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러다가또 쓰러지고 이걸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가난 말기 환자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올해가 7년 마지막 해인데 올해 하나님의 나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막 기도도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불세례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주님을 그렇게 볼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 이제 우리 주원 전도사고유셉 전도사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한참 영이 열어져가지고 한참 밤새도록 철회하기도 하고 막책 쓰기 전에 재밌게 했을 때니까 그래서 철회하기도 할 때도 오셨고요 병원에도 가셨고 근데 이제 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한번너 생명을 연장해 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복음을 잘 전하다가, 이제 내게 와라. 그래서 7년을 연장을 받아서, 그 7년째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는 생명을 연장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무슨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데 그분 앞에만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충망받은 사람이 돌아셨다면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나에게도 곧 그런 시간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명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셨던 은혜 말고 나는 나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역할 있고 장로님으로서 역할이 있고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사모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집사 권사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 분담이 하나님 나라에다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은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할 분담을 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어, 그, 그 목사님한테 이제 예, 그래서 그 장로님 병원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어, 제가 가봤더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식구들을 다 갔어요. 다 갔어. 우리 한번 영적으로 좀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머리맡에 주님이 다계십니다 아, 그분이 그, 가남이 생기게 된,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 필리핀에서 계셨을 때에 너무너무 과로를 하셨대요 물론 복음도 전하고 지나칠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면서 과로를 하셨대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도 있지만 육체를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한때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육체를 학대시켜서 병연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병날까봐도 육체를 지나치게 너무너무 보호하면 이게 또 죄가 또 되기도 하고 게으른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더 크고 귀하게 오래도 쓰려고 했는데 몸을 너무 학대를 많이 했구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그 자리가 막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덩어리가 돼도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쪽도 있지만 주님이 인생의 시간을 마감시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병이 믿음으로 고쳐지고 낫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정말로 깜깜해져고 새까맣게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나 보다. 그 분에게 돌아가실 때, 영이 열어져서 막, 현장 중계를 우리가 막 했어요. 그 분도 돌아갈 때도 막, 영이 열어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분 사모님도 오시고, 자녀들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항상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영이 열린 교회이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절하든지 우리가 현장 중계도 할 수도 있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죽으시는 게 돌아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 어경성 집사님 아버지가 평생에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고 비아냥거리고또 이렇게 기회가 없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영이 열어지고 일주일 전에 영이 열어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쯤 그분은 천국에서 이곳 저곳에서 막 충격받고 놀러다니고 막 정신없으실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교육할 때 천국의 대연회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천국의 대연회장이 있는데 그 연회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부터 끝없이 펼쳐져 있고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위원회장에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은 것처럼 지금 아무데나 앉을 수 있지만 천국에는 아무데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각기 자기 자리가 있어요 각기 자기 천사가 수호천사가 있고 그 수호천사가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어들 후사를 위해서 이미 다 봉사를 해왔고 천국에 가도 자리 배정을 다 수 있게 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가서 찾아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아 이건 지금 <웃음> 본문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 말이 나왔으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천국의 연회장이 있는데 그 연회장은 끝이 없습니다. 예, 저 개인적인 간정인데 그 천국의 연회장에 가서 저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리 할머니를 만났어요 평생 에 내가 태어날 때 할머니도 없었고 할아버지도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내가 9살인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편리서 막 날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 말이 훨씬 빠르죠 말이 속도감이 더 있죠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달리기 하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달리기보다 동물 말이 달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처럼 그러니까 말 타고 달리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보다 더 빠른 것은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보다 더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은 초음 초음속, 초음속 뭐그 어, 전술 뭐 폭격기나 전투기 이런 거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로켓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웃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천사들은 빛의 속도로 날아오더라고요. 빛의 속도. 속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사가 이동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기서 막 기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입니까 기도를 보면 천사가 와서 금미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담아간다 기도를 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 쏟으니까 천둥번개 내성 지진이 일어나더라 또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21일째 되는 날 21일 금식하는데 금식한 마지막 날 와가지고 상훈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 내가 처음 금식을 하고 처음 기도하려고 막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공중에서 페르시아를 지키고 있는 20일 동안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페르시아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지키는 군그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군장 전쟁하는 천사장인 미가일 길을 열어주므로 내가 이제 이렇게 왔다. 말일에 될 일을 너는 깨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하는 거, 앞으로 말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일이 계시를 받아서 다 열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천사들도, 귀신들도 천사와 같은 동급이에요. 동급으로, 동급으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속도가 있다는 거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나타나셨다가 사라져버리고 사라졌다가 오시고 막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대연의장에서 저맨 뒤에서 제가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저하고 인척지간. 나는 몰라도 나하고 관계에 맺었던 친분 관계나 보급물을 전했던 그관계 연계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새 성전에 채워 여러분 이제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곳이니까 오시면 불받을 수 있고 오시면 체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성장되고 빨리빨리 체험을 하지만 또 반대로는 강력한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맨 뒤에서 누군가 꼬물꼬물 움직이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움직이는데 저쪽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맨 끝에서 우리, 우리 할머니는 송성옥 할머니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건강하실 때 교회를 순천 제일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셔서 장례를 치러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요 예 네, 그런 그런 기억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송성옥 할머니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는 누구란다 그러기도 하고요. 나는 누구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종이니까 존댓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송성옥 할머니입니다 근데 나는 송성옥 송도입니다. 땅에서는 목사님의 할머니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천국에서 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누님 다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 예수를 믿기 전에 보금이 증거되기 전에는 각자 양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고요. 천하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항상 중요해요 그 다음 오늘 빌리포스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구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쉽죠. 구원의 겉모습은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취으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쉬워요. 이거는 구원의 겉모습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할렐루야하고 음,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그 다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서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생활 안 하지 시험이 오는데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항상 시험이라는 것이 동반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니, 요새는 마귀가 나를 흑살이 껍데리로 왔나? 이렇게 마귀가 찾아오지 않지? 아니, 내가 강해졌나? 그러자마자, 그러자마자 그 생각을 읽었는지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확 덮치는 거야. 그때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의 자를 용서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 없어서 성령의 불해도 이미 덮친 상태에서는 안 돼. 그래서 막 성령의 불도 모아서 속에 속령의 불이 오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평소에 안 계신 것 같아도 우리 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막 요청하면. 영에 계신 주님이 혼으로, 육으로, 온몸으로 쫙 피가 번져가듯이 번지게 해서 온몸에 다 흐르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또 회개했어요. 교만을 또 회개했어요. 야,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구나. 인, 인간의 교만은 정말로 끝이 없어. 아, 또, 천국의 대연회장 하다가 말았죠. 천국의 대연 대연회장. 천국의 대연회장에서 우리 다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 그 연회장이 있고요. 주님의 교회 앞으로 그러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 출신 다 천국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가서 또 단체로 또상 받는 것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상 받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만 갔다 그러면 상이 따따블로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기를 원하면 다 아멘합시다. 이미 가게 될 줄로 믿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러나겠다 두려움 떨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대연회장에 있는데 한 줄로 가운데 고속도로가 쫙 있고 거기에 상이 쭉 있는데 여기도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쭉쭉 뻗은 그 도로가의 상들이 누가 차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이 다 차려져 있고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신기한 음식들이 거기에 수들레 상이 막 부러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먹는대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빅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안 가도 돼요. 네.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개수도 네. 안 나와요. 개수도 안. 그래서 천국이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잖아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 우리가 더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이제 땅에 뿌려진 육체의 가루까지 흔적도 없는 그런 까지 다. 함모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라 세상지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의외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구원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들이 다 틀리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떤 분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러면은 회개할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반복해서 회개를 짓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분야가 아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끝없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끝없이 회개해야지 그렇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고범죄가 있고 단회적인 사건에서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끝없이 회개해야 될 그런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누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소 1장 7절 에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신데 하나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문에 딱 오늘 예, 전혀 생각지 않은 예,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문에 딱 섰을 때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다른 체험을 다 주셨어요 이미 불세례 책이 많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갔을 때는 그냥 만사형통, 그냥 무사통과예요 근데 천사들하고 갔을 때는 확인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패스포드를 보여달래요 천국 들어가는 표를 보여달래요 내가 그 표가 어디가 있어? 무슨 수첩이 있어? 패스포드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천국 문 앞에서 열두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천사가 표를 달라는 거예요. 표시가 있대요. 난 표시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손에 표시가 있는 거예요. 손에 주어진 게 있어요. 불세례 책에 그게 기록이 되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뒤에 그려져 있고 앞에는 예이스그로도 있고 그 표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어요. 손에 벌써 끈적끈적한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한번 깨달았어요. 아,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 교회는 주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구나. 주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기름붐이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 7절 말씀을 막, 바박구멍에 우고 붙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상하고 괴롭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확신이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또 붙잡고 막 누러지는 거예요.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내 양은 나를 따라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됐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될 결정적인 어떤 타이밍이 만들어질 때 말씀으로 다다다닥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목를 3년 하다가 이제 세해를못 내서 쫓겨났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줄 알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찬양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313장 무슨 찬양이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못 찾아서 막 빗습니다. 아무래도 응답이 없는데 313장 313장 박수 하면서 시하 신으요 지금 우리가 이절에 했어요?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 사모님하고 나 우리 가정에 있을 때는 혼자서 강대상에서 미치고 팔자바닥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응답을 항상 받으니까, 응답을 항상 받으니까 찬송을 통해서 313장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음성으로 313장을 불러라! 아, 313장이 뭐지? 갑자기 모르는 거예요. 너, 왜냐면 주님이 찬송가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3백0원장이 뭐야? 그러니까, 왜요? 너뭐 받았어요? 아! 어, 3백0원장을 응답을 하셨어! 보니까 갈 길을 밝게보이시니 그래서 거기서 안 나가니까 주인이 봉투에다 40만원을 줘가지고 <웃음>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가는 데서 전문가입니다.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부모님께서 나가든지, 쫓겨나가든지, 나는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누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 없어서 못 나갑니다.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토가 돼가지고,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 여러분. 마리씨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성전 수리하는 그 김성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이에요. 방언도 못 받으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세터빌딩 수리하면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근데 방언을 언제 받았냐면 우리 성지순례 떠나는 불실의 책 5권에 나오죠 성지순례 떠나는 날방언 받아가지고 아침 7시에 이제 차가 기다리고 있는 대형 부사 기다리고 있는데 방언을 밤새도록 방언하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막 방언하는데 근데 또 시험이 왔어 어떻게 출발을 할때왜 혀가 거꾸로 말아가지고 자기 목구멍을 막아버렸어요 숨을 못 쉬는 거야 방언하다가 목사님 나 지금 숨질 쓰리 지금 우리 팀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뿐이다 손 놓고 주야 성례를 주셨어서 혀가 또 풀리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번씩이나 주님의 교회 세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수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임직 예비 드릴 때 김성정 목사님 오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느낌을 소감을 한번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는 오케시더라 악기처럼 다양하게 각자의 소리가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합을 해서 관현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지휘자의 조율에 따라서 새로음이 어우러지고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바울이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화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더 때리고 침 뱉던 사람이 더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이 더 욕을 하고 싶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저주하는 사람은 더저주려고더 비아냥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그것도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죽기까지. 이번에 여러분, 우리 집군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어쩌림 앞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내가 당신보다 낫다가 아니라 당신이 적어도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겸손하게 되지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겸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것도 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도 생명을 보종을 할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내가 제가 만난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건강하다고 해도 지나고 보니까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산다고 열심히 먹고 자고 마시고 해봤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7년째 해당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7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7년 동안 끝없이 걸로 다니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그렇게 천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이 열려서 시작, 불세례가 시작이 되면서 또 천국에 가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김 목사님 나는 김 목사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줄 몰랐습니다 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땅에서는 개척교회를 하고 땅에서는 별 볼일 없이 사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에 와서 보니까 칠흑같이 캄캄한 지구 땅덩어리에 밤새도록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반짝 그런 지역이 돼대요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 철야하는 사람들 천명 만명이 있어도 반짝거리는 사람 한두사람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몇천명 모여도 시커멓게 잠자는 교회도 있고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지구가 이만한데 천국에서 이렇게 보면 은 나중에 가까이 가까이 투영하면서 점점점 더 커지면서 보니까 시골개척교회 어느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밤새 하도록. 좋은 것 같은데 입은, 입은 살아있어요 입은 살아있고 막 이러면서 밤세하도록 기도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왔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밤 11시 반에 오셔가지고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셨요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또 힘이 돼요 왜? 그런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힘이 되고요 할렐루야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본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교회가 새롭게 됐으니까 저 여러분도 좀새술이 되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고요. 고난 주간에 앞서 제가 왜 이렇게 그 장로님 권사님, 안드집사님임우을 이렇게 아니면 고난주간에 맞춰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고난주간에 맞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도 이끄셔서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직분을 임명을 받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